ハハハ<笑> 아뭐고이이아리가 있어서. <severely periods be workienne> <가 viewer> 아, 네아것세요 안녕히 <목소리도> 계세요. <목소리도> 아, 뭐 음, 아, pues 어. 자. <자를> 오케이. 아이샤. 아, 아이샤 아이샤. 아이아이 30초! 아이고, 이고아이아이 아이고, 아이아이이고 아이고, 이 와, 와, 와, 와, 와, 오늘은 세우고 한 밀고 있지 같이 테이한을라했어이나 보이는 소빈새로 하는아해 이동삼이 o oh. k a y a a a a a a h oh. oh. oh. 이제 나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? 네. 어. 자. 아, 아. 형이... 음. <목소리> 왜? 쉬야 안 되네 안 멈추치지 이게 아닌데? 펀치 한방인데 일주일원이다어 괜찮아? 어 괜찮아 너무 좋다 자자자. 오오아아아아아아아아 어. 아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안녕하